<laughs> oh no no no no! I'm new, Lily. Ah. Uh. 나는요, 나는요 안전리고요. 오 안전리. 어이 어이 열려라와 키방이야 이거? 어? 안에 뭐 있어? 맞요 마인드가 시차라도 잡자. 하면 되네. <laughs> <laughs> oh wow o no no no These no. only really. m u Hey Is t h i y 는데 침대. 자기는 안본 사람. 죽이려니. 도이였냐그었는데 걸어봤고. 아, 달리서 뭔가 이야되네 나, 나, 나, 나, 나, 네 뒤에다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어디 갔 나, 멈추는 개빠르네. 한두 번 하면 숙식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여기 치웠어요. 아, 어, 물는거 보니까 이게 진짜 아이고. 무전기 나왔다. 끼고. 무전기 용도가 뭐지? <웃음> 내시체가 저기 어딘가 있을 텐데. <봇> 아연사이. 엄모 음, 벡 <봇> 뭐, 풀파트. 오 축하요. Oh yeah. Yes baby. e 어 oh, 예야 yeah. 이거지 오 oh. 여기 있다 오 oh. 제외수 나이스 스커프 있다 여기 대신 안겨보신거지? 클무장이다. 두 명. 2명. 두 명은 좀 힘들지 않아. 나갔다. 일단 나화이팅와 탄소기 생각보다 빠른데 멀터 감점. 클무장은는 봐봐야지. 안 피우지. 오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안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아괜아씨찮아만개아 괜찮아. 근접을 붙으면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니찮아니찮아 괜찮아. 괜아 잡았어요? 봤어요? 아, 니 그, 파밍했어요 일단. 좋게 저기, 아,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? 기 저기, 저기, 다해 저기, 해보면해보해해기해기천기 저기, 저기, 자 맞았지롱. 컷. 야, 네. 예, 이제 좀 같은. 나이스. 아 이거. 예. 아,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. 이게 무장도 아닌데 맞았는데 그만 네? 안 죽어요. 아 갑빠가 음. 있었네. 내가 잘못 봤다 이거. 지금 가빠 있었어. 좋은 게두개라 MP5에 네. 심지 벡터라 아. 저는 일단 빠져 나가 볼게요. 한, 하나 더 드릴까요? 와 뭐야 걸렸다. 뭐야? 내 앞에 있다. 컷. 아 허. 필도할수 있어요? 네, 아또 와요 또 와요 또와아 뭐야 나나 아, 나, 나. 와 그래 처음으로 이킬했다 느낌지 알겠다. 좀 뻑뻑하네 많이. 대저티그를이 되게 대구경판이 되 유적. 제 앞에 가보실래요잡 앞에 먼저 좀걸어야 돼. 부스부처스부스명부스안요 컷! 어요 예.. 히키다 이렇게 가만히있어아아리랍다 <웃음> <웃음> <나> 죽였어요. <안 웃음>